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흑여정과 함께 보는 이슈 몰아보기 중국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금지 무려 GTA5가 무료라고? 디아블로2 리마스터 드디어 나오나? 이게 플레이스테이션5? XL게임즈가 AAA급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의 새로운 브랜드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 고스트 오브 스시마 플레이 영상 대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동물의 숲 이후로 게임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 스위치에 이어 플레이스테이션까지 금지당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10일 오전 7시부터 중국에서는 사람들끼리 멀티를 할수 있는 PSN이 금지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플레이스테이션의 입장은 보안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이를 차단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너무 모호한 이유이며 언제 끝날지에 대한 공지도 없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닌텐도 스위치에 이어 플레이스테이션까지 금지를 당하는 대검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한 다니엘 아마드라는 인물은 최근 중국의 웨이보에서한 유저가 해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 뒤 해당 게시글과 함께 계정이 사라졌다고 하였는데요 psn의 금지는 이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그동안 행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정부의 손길이 닿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과연 중국의 쇠국 정책은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GTA5가 평생 소장 무료배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료배포 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21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이 게임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스팀이 아닌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들어가서 GTA5를 검색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닌 평생 무료로 자신의 라이브러리에 소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 한 번만 받아두면 평생 동안 g t a 5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포하는 버전은 일반 버전이 아닌 온라인 프리미엄 에디션으로 게임을 시작할 시에 게임머니 약 100만 달러와 다양한 아이템이 추가된 확장팩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현재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터지는 건 물론 각종 오류까지 뜨고 있어 게임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g t a 5는 작년 12월 말쯤에 한 유저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게임을 배포한다 라는 루머를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크리스마스엔 다른 게임이 무료로 풀리면서 많은 유저들이 실망을 했지만 약 5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루머가 실현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제발 이런거 좀 하지 마세요 디아블로트 리마스터가 올해 안으로 출시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해당 루머는 오버워치 2,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섀도우랜드 디아블로 4 등의 블리자드 게임의 출시를 정확하게 예측한 악투 게이밍이 이번에 블리자드가 디아블로 2 리저렉티드를 출시한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해당 보도에 의하면 게임의 리마스터는 크리시 벤디코 트릴로지와 데스티니2 개발을 액티비전과 함께한 캐리어스 비전스라는 제작사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게임의 출시일이 4분기라고 한 만큼 매달 11월에 진행되는 블리즈컨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과연 블리자드의 최전성기를 만들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의 PC방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디아블로2가 리마스터로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게임 엔진 개발사인 얼리얼이 본인들의 새로운 차세대 엔진인 얼리언 엔진 5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얼리언 엔진 5로 구현한 세상을 플레이스테이션 5로 구동하는 테크데모 영상인데요 공개한 얼리언 엔진 5의 핵심 기술은 나나이트와 루멘입니다 나나이트는 픽셀보다 더 작은 단위인 폴리곤을 렌더링하여 일종의 눈속임 작업인 노말맵이 없고 거리에 따라 폴리곤을 깨지게 만들어 컴퓨터의 연산 부담을 덜어주는 lod도 없이 마치 영화의 cg같은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합니다 나나이트가 그래픽 기술이라면 루멘은 새로운 라이팅 기술로 해당 영상에서는 완전한 다이내믹 리얼타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폴리곤 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그림자를 만들어주며 광원의 직접광이나 물체들에 반사되는 간접광까지 모두 반사시켜 매우 현실적인 느낌 을 주는 기술입니다 이는 기존의 픽셀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폴리곤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완전한 신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레이 트레이싱 하드웨어가 필요 없으며 레이트레이싱에 의존하는 기술도 아니라고 합니다. 뭐 근데 그냥 레이트레이싱 같은 신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밖에도 나이아가라라는 인터렉션이 가능한 고급 파티클 시뮬레이션 과 공간을 인지하는 지능적인 분집 기능 고해상도 환경을 위해 계산된 발걸음 환경에 맞는 자연스러운 움직임 등 많은 부분들이 전 엔진 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기술들이 모두 접목된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5에서 부드럽게 구현시킨 만큼 해당 영상은 얼리언 엔진5와 더불어 플레이스테이션5의 성능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영화의 CG같은 그래픽마저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차세대 게임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시켜줄지 정말 엄청난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니네 본체 디자인은 대체 언제 공개할 건데 아케이지를 제작한 회사로 유명한 엑셀게임즈가 트리플 A급 게임을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엑셀게임즈에서는 새로운 구인구직에 올라왔는데요. 해당 팀은 아케이지를 개발한 AA 스튜디오로 세계관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리드급 아티스트를 구하는데 관련 경력 6년 이상의 트리플 A급 대형 프로젝트의 경험이 조건에 걸려있었습니다. 보통 게임을 개발할 땐 아티스트와 기획자를 모집하여 게임의 윤곽을 잡은 뒤에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하게 되면 프로그래머를 구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만큼 트리플 A급이든 아니든 현재 엑셀게임즈가 대형 MMORPG를 개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것 하나는 확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평가는 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수작으로 뽑히는 아케이지의 제작사 엑셀게임즈의 신작은 과연 어떤 게임일지 기대가 되네요 플레이스테이션이 플레이스테이션5와 PlayStation 함께 출시할 새로운 브랜드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라스트 오브 어스, 가도브어 언차티드, 호라이즌 제로다 리틀빅 플래닛 등 플레이스테이션의 주요 독점작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됐는데요 소니의 수석 부사장 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는 향후 다른 플랫폼에서 출시할 게임에도 브랜드화가 적용될 것 이라고 말했던 만큼 앞으로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의 게임들이 pc로 출시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에도 스튜디오의 브랜드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호라이즌 제로다운이 pc로 출시되는 2020년 여름까진 브랜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브랜드는 너티독 인썸니악 산타모니카 스튜디오 미디어 몰라큘 게릴라 게임즈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많은 개발사들이 소니의 지도 아래에서 개발되는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콘솔 경쟁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엑스박스는 성능과 클라우드 게이밍의 힘을 실어 독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콘솔 기기의 메리트를 탈피하여 그저 하나의 게임기로서의 입지를 펼치려고 하고 있는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은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가 보여주고 있듯이 본인들의 독점작들을 좀더 견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플레이스테이션5의 방향을 잡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과연 새롭게 출범할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는 어떤 행보를 가져오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일본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플레이 영상이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으로 지난 PGW-2017에서 처음 공개한 게임인데요. 발매 전 인터페이스의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여 게임 플레이에 최대한 몰입이 될수 있게 제작하였다고 언급했던 만큼 인게임 영상을 보면 특정 상황을 제외하곤 인터페이스가 거의 없다시피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맵의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바람을 이용한 방식으로 대체시켜 놓아 게임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려 놓았죠 오픈월드 게임인 만큼 플레이어는 넓은 맵을 탐험하면서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 NPC와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고 방대한 탐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의 전투는 크게 사무라이와 고스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무라이는 말 그대로 적들과 직접 맞닥뜨려 배고 맞고 찌르고 화살을 튕겨내는 등 기본적인 사무라이하면 떠오르는 전투의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스트는 흔히 말하는 어쌔신 크리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벽을 타고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적들을 유인하고 암살하는 닌자와 같은 플레이로 플레이어들은 매 상황과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이를 선택하고 강화시키는 등의 플레이가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전투라고 합니다 덕분에 해외에서는 게임의 전투 양상이 어쌔신 크리드와 비슷하다는 평이 많으며, 개발자는 어쌔신 크리드가 일본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한 만큼 상당히 어쌔신 크리드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이런 플레이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사무라이 시네마 필터라는 것을 집어넣어 5 60년대 고전 사무라이 영화의 느낌을 낼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토모드는 바람의 방향, 음악, 파티클, 각종 필터 등한 단계 진화한 방식으로 유저들이 게임 플레이 순간순간을 더 다이나믹하게 담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오는 7월 17일에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GTA5의 무료배포라고 할수 있는데요 6월, 7월 신작들이 출시되기 전까지 GTA5 열심히 즐기면서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